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용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주 믿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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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해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보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저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느 부모, 부모님이든 그렇겠지만 아이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라 만치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은 비단 저의 고민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상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는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한 사람과 종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뭔줄 아냐고 묻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저로서는 여러가지 이단 종교들이 생각났는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도 오직 돈이 삶의 목적이며 돈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마치 돈이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홀리고 또 눈과 귀를 가리고, 가리고 돈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을 벌면 권력이 따라오고 돈이 있으면 예쁜 여자와 남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또 죄를 지어도 비율리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무마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돈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있는 것을 과시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물질의 적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도덕이나 윤리는 생각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탐닉하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과 만능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도 이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 고린도 전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도시로 연결하는 무역과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경제 흐름도 좋은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민족이 살고 있었던 만큼 수많은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이이 신은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약 천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제의의 한 부분으로 여,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제사의식, 제사의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부유하고 음란한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음란함은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은 너희 고린도를 책망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누룩의 비유로 이러한 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란함과 돈이 주는 안락함과 안정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트입니다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약간의 누룩이 들어가도 빵 전부를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세상의 생각과 관습, 사고방식 등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조금의 발판이라도 내어준다면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점점 자리답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지성과 지식 등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논리와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A라는 정보를 입력하면 B라는 저장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C라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B라는 저장소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라는 저장소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세계관이 주장되어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장소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소에 넣어놓느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결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넘쳐나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힘들 만큼 교묘해졌습니다. 세상은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고방식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더욱 안락하고 안정감 있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안목을 자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누룩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저장소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현실감각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겠지요. 왼뺨을 맞았는데 왜 오른밤을 돌려대냐고 너 멍청이냐고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 세 대로 대갚아줘야 다시는 무시를 못한다고 말하겠지요 권력과 명예는 너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겠지요 돈만 있으면 친구도 여자도 따라온다고 말하겠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본다고 말하겠지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사랑받을만한 것이며 옳은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이것이 성공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이 누룩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을 어떻게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떼어버릴 수 있을까요? 빌리포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비라는 저장소에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더 사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덮어 쓰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정보가 나의 마음에 입력되어도 빌립보더 사장 8절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메인 프로그램이 되어서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본문, 말수가, 본문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장소에 빌립보도 4장 8절의 말씀이 저장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자지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장소에 선한 것으로 병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필터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르는 거름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위탁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